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개우개우 내집한채 마련했는데 집값이 계속 크게 폭락폭락 떨어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 생각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의 거품이 매우 심하다 그 비율을 표시한 지도인데 잘 안보이죠 자 제가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거품 비율이 38%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집값이 정상 가격보다 무려 38% 더 거품이 끼었다 가장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거품 비율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경기도입니다. 58%로 진단했는데 아시다시피 g t 서등 지난해까지 경기도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수요 또 이벤트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기도 58% 거품이라고 하면 지금 30% 이상 빠진 지역들 많습니다. 자, 지금 빠진 가격보다 그만큼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38% 거품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평균이니까 예컨대 강북 강남 다르겠지만 이 강남과 강북은 또집 수요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재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같은 거품이라고 한다고 해도 강북 쪽에 평균적으로 강북 쪽에 집 소유자들이 느끼는 그 마음의 부담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아래쪽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세종시, 여기가 세종시인데 세종시는 거품 비율이 60%입니다. 60%이고 아래쪽에 부산은 31% 또 전라도 쪽에 광주 직할시는 39% 등등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가격 거품이 상당히 심하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21%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최근 진단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품 비율, 이 자료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집값은 특히 경기도 더 많이 빠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많이 빠졌죠.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많이 빠졌는데, 그럼 더 불과 우리가 거래 절벽이라고 하죠. 집을 안 삽니다. 어, 최근 자료 나온 거, 기사 나온 거 보면, 생애 최초자들은 주로 청년들이죠. 주택담보비율,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비율이 80%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집값이 만약 1억 원이다 하면 8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안 삽니다. 왜안 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야. 두 번째는 지금 금리가 비싸니까 내가 80%까지 대출을 받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이자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삽니다. 자 그래서 계속 거래 절벽이 있죠. 지난해까지 집값을 달구었던 그 열풍 가운데 하나는 2030의 영끌족들이 있었죠. 그데그 수요들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또 이제 한번 되었습니다. 정말 비싼 공부를 했죠. 하다 보니까 그런 학습 경험 때문에 더더욱 쉽게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택이 매수 전환하는 시기가 상당히 느릴 수 있다. 자 그런데 관련 기사에서는 앞서 우리가 경기도 쪽의 집값 거품이 58%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심지어 음 동탄 지역 경기도권에서도 동탄 지역의 가격 거품이 상당히 심했죠. 그리고 동탄 쪽은 공급이 주택 공급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예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동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어, 동탄 전체가 가격 거품이 많다. 지금 이 기사에서 가지고 온 사례는 동탄 이신도시 하우스 디 하우스 더 레이크라는 아파트인데 전용 59평 59평방미터입니다. 59평이 아니라 어, 지난해 최고가가 8억 9천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8억 9천 최근 올해 9월달입니다. 9월달 거래가 3, 6억 3백만 원 그러니까 8억 9천만 원약 9억이죠. 9억이 6억 300만 원, 6억 정도, 3억 정도가 날라갔으니까 30%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도 안산단 말이죠. 그래도 안 산다. 어, 그러니까 만약 생애 최초 80%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6억짜리를 6848, 4억 8천만 원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뭐 1억 얼마가 있으면 내 집을 살수 있는데 안 산다라는 거죠. 아까 두 가지 이유. 그 다음에 또더 레이크 시티 부영 6단지 전용 59평방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9월달에는 6억 6천 5백만원 했는데 올해 9월달에는 4억 6천 7백만원. 자, 이것도 엄청나게 떨어진 가격이죠. 또 최근에는 4억 2천만원에 거래된 것도 있다. 청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떨어졌지만, 무려 뭐 30% 이상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산다. 자, 이 지역들, 이 지역, 이 아파트들은, 어, 동탄 도시철도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탄역에 GTX가 있고, 또 동탄역을 중심으로, 동탄, 어, 도시철도. 그러니까 우리가 동탄이 작년에 핫한 이유는, 수도권, 경기도에서도 가장 교통이 좋다. 아주 뭐 동탄역을 중심으로 기반이 잘 되어 있다 자 이거 이슈가 컸는데 이들 아파트들도 도시철도 건설 예정인 도시철도를 통해서 한 서너 증거장만 가면 집에서 바로 동탄역 그럼 거기서 서울 뭐 수서역이라든지 바로 올수 있잖아요 어 이처럼 좋은 아주 편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산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 자, 앞으로가 더 문제인다 할때 제가 가끔씩 공급폭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서 뭐 여든 야든 할것 없이 다 공급정책을 확대하는 걸로 다 준비를 했고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3기 신도시 입주가 2026년에서 2027년 정도로 예상되어 있다 3기 신도시가 여러 지역이지만 그 중에 이제 토지보상도 다 끝난 지역들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지보상이 다 끝났다면 그때부터 허허벌판에 짓는 거니까 한. 4년 내지 5년 이후에는 입주된다 하면 지금부터 2026년, 2027년에는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다. 자, 그때부터 상당하게 집값의 변동이 지금보다 더 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서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5만 4천 가구였다고 하는데, 자, 이것은 2017년에 재초제, 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역량 때문에 보면 2017년도에 이때 7만 가구 이상 인너가가 났던 이래로 났던 이래로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5만 4천 가구는 자, 지지난해에는 3만 가구 정도였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무려 2배 가까이 크게 큰 폭으로 인너가 물량이 증가한 거죠. 왜? 지난해까지 집값 급등 때문에 또 서울시장이 도장을 팡팡팡팡 찍어준 거죠. 자 이들 어 지난해의 인허가 물량도 언제쯤 즉 신도시가 입주하는 2026년, 2027년 앞으로 4, 5년 뒤에는 입주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자료 화면에서 보는 3기 신도시 또 음,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기타 엄청 많은 물량들이 준비되어 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가 집값 하락은 더 문제다 그래서 사지 않겠다 지금 30% 이상 빠져도 자, 이런 행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달랑집밭에 겨우겨우 내 집을 샀어 그런데 자꾸만 폭락 폭락이야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이라도 내 집값이 계속 뚝뚝 떨어지는데 겨우겨우 마련한 내 집값이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파는 것이 좋을까요 나도 금매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런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한세 가지 케이스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가장 안타까운 경우죠. 영끌, 있는 돈, 없는 돈, 빚까지 왕창 끌어서 집을 비싸게 샀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내가 부담해야 될 이자는 이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크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급 받아서 저축 1도 못하고 오히려 쓰는 돈도 줄이면서 빚 갚아야 되는 상황. 그런데 집값은 뚝뚝 뚝뚝 떨어지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할수 없죠. 정말 인생에 큰비상 수업료 냈다 치고 팔릴 수 있는 가격으로 빨리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더 문제이기 때문이죠. 금리도 더 올라갈 것이고 또 집값도 더 빠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팔릴 수 있는 가격으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이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은 괜찮습니다. 즉 평소 내집 마련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자, 이 정도 부채를 얻을 것 적당한 현금 흐름이 가능한 현금 흐름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집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뭐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의 돈이 필요하죠. 또 나의 노후 준비라든지 자 그런 것들을 다 충분히 준비하면서도 내가 충분히 어월월 리금 월, 상환을 할수 있는 정도의 현금 흐름이 가능한 집을 가졌다면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떨어진다고 지금 더 떨어지기 전에 팔고 다음에 또 어더싼 가격에 살수 있겠다 자 이거 잘못하면 크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내집 마련을 정말 꿈꿨던 이유가 뭡니까 내 집이라는 또내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추억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내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뭐 직장문제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여러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점들이 많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주거 중심에, 주거 목적에 내 집을 마련한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즉 주거 중심의 생각들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값이든 뭐든 자산은 항상 사이클이 있잖아요. 뭐 떨어질 때가 있으면 또 오를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집을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정말 주거 목적이라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떨까? 오히려 이 집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더큰 가치들이 많다.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노후를 맞이하신 분들 노후를 맞이하셨는데 집값은 계속 떨어져 자 이때는 요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왜냐고요? 주택연금은 내가 내 집을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을 파는 것이 아니구, 아니잖아요 아니또 어, 지금 팔려고 하면 시세대로 못 받습니다 시선에 있는데 막상 그 시세대로 내면 안 팔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매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앞으로 집값 하락은 앞으로 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노후에는 가능하면 예 근데 내가 다른 금융자산으로 노후생활에 여유가 있더라도 내 집을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왜? 그러면 앞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때 지금 가입한 연금 가액으로 내 집의 시세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연금을 계속 평생 받으니까. 그래서 주택임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노후의 여유돈을더 많이 늘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뭐 적금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좀더 편안하게 살고 누리고 그러면서 노후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는 방법 그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마련한 달랑 집한 채인데 자꾸 폭락폭락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같은 고민을 함께 걱정하고 생각하는 시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달랑 집안채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달랑 집안채가 아니더라도 이 집값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